우리야 넘버 원 유튜브 채널. 웰컴 투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와인을 오픈하는 법과 와인을 따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 스페인 와인 카스타 데 루나. 프리미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인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오프너가 필요합니다 오픈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동으로 오픈하는 것과 자동으로 오픈하는 거 있습니다 윙, 스크루가 있고 소몰리에 나이프가 있습니다 와인에는 두 가지 타입의 오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몰리에 나이프가 필요한 와인병이 있고 그냥 끝부분에서 뚝딱이처럼 돌려서 바로 따는 쉽게 말씀드려서 코르크가 없는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 두병 다 칠레산으로 한쪽은 코르크가 있고 한쪽은 코르크가 없어 그냥 돌려서 따는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와인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코르크가 있는 것은 끝부분에 저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에 덮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만 딸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전체를 다 벗겨 내고 코르코를 나중에 빼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중간쯤에 다시 덮개를 떼어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뱅의 덮개를 다 벗겨 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. 그러니 편안한 신대로 선택해서 와인 덮기를 벗겨 내고 지금부터 코르크를 떼어 내겠습니다 코르크에 소몰리에 나이프를 45도 정도 세워서 가운데를 찍어서 돌리시고 가능하면은 스크루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몰리에 나이프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번째 층입니다 저기서 어느정도 구르를 끼워 넣어서 네. 한번 깨내시면 되겠습니다 적기시면 지금처럼 코르크가 빠져올라옵니다 사실 절대 가끔 코르크가 네. 뱅 안에서 네. 깨어지는 네.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. 와인을 보관할 때 잘못해서 네. 코르크가 드라이 된 상태에서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. <웃음> 두번째 코르크를 마저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빼내면 되는데. 천천히 빼내면은 코르크는 잘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와인의 코르크를 빼내는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와인을 따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따를 때는 와인의 레벨을 호스트 손님에게 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50% 이상의 그라스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에 따를 때 살짝 돌려주셔서 와인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와인을 따르는 것까지 봤습니다. 오늘은 와인의 코르크를 오픈하는 법과 와인을 따르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